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련총룡입니다. 9월 14일 LG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LG 윈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물을 만져보니 꽤잘 만들었다는 라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고 한편으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미지만 보고 판단했을 때와 완전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개봉기와 스펙 그리고 실물 디자인을 직접 보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간략한 개봉기를 살펴볼 텐데요 LG 특유의 하얀 박스는 그대로이며 박스를 열었을 때 스위블 모드로 돌아가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빼내고 아랫부분을 보면 사용설명서와 기본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단 서랍 형태로 된 박스를 빼면 구성품이 나오는데요 케이블, 충전기, 이어폰까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구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시 구성품과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스냅드래곤 765G 칩셋이 탑재되었고 FHD 플러스 6.8인치 노치리스 OLED 풀리전 디스플레이와 3.9인치 세컨드 스크린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 1 2 8기가 외장 메모리는 2테라까지 지원하고 램8기가 배터리 4000mAh, 두께 10.9mm, 무게 260g 후면 트래플 카메라 광각 6400만, 초광각 1300만 스윙을 모드 전환시 동작하는 초광각 1200만 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 카메라는 파업 형태로 광각 3200만 화소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IP54 방수방진, 밀리터리 리스펙 통과, 스크린 지문인식, LG 페이 고속충전, 무선충전을 지원하며 색상은 오로라 그레이와 일루전 스카이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펙을 보면 플래그십은 아니고 그 바로 아랫단계의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LG의 노력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윙 모드가 가능하다는 것과 카메라입니다 스윙을 모드로 변경시 엄청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듀얼 스프링과 유압 댐퍼를 적용해서 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테스트횟수도 20만 회로 내구성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 뒤틀림과 낙하 시 분리 방지를 위해 중간 부분에 티립 지시 구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메인 디스플레이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두어 한 손으로 편안하게 쥐수 있도록 그립감을 높여주었고 LG그램에서 적용한 살빼기, 타공 기술 등을 통해 부품 경량화를 실현하여 멀티 확장형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가진 스마트폰 중 가장 가벼운 무게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모든 전자기어가그캐듯 케바키가 적용되겠지만 가장 걱정이었던 두 가지를 해결해 준것 같은데요 스위블 모드로 변경할 때 이질감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낙하시 내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께가 10.9mm라는 꽤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에 전면 강화유리를 붙인 두께가 8.63mm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립감도 꽤 높게 평가할 만했고 스위모드로 변환했을 때도 파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위모드로 변경하면 편리성이 높아지는데요 평소 많이 실행하는 유튜브의 경우 세컨드 스크린에 영상 컨트롤패드와 자판이 나오는 것은 기본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등 O, 우, 아, 어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을 실행하고 사용하는 데꽤 편리했습니다 아직 많은 앱을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라 조작이 미숙하지만 지원되는 앱이 파악되면 멀티태스킹이 재미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벨벳부터 이번 LG윙까지 LG에서는 카메라에 굉장히 큰 힘을 싣고 있는데요 스위블 모드로 변경 후 카메라를 실행하게 되면 기존에 보았던 ASMR과 보이스 아웃포커싱, 타임랩스 외에도 짐벌 모드, 듀얼 레코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짐벌 모드에서는 조이스틱으로 앵글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팔로우 모드, 팬 팔로우 모드, 퍼스트 펄슨 뷰모드, 락 모드까지 정말 짐벌을 장착한 것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보지못했던 듀얼 레코딩은 전면과 후면 카메라 모드를 켜고 볼수 있는 조금 독특한 모드로 그 활용성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출시는 9월 24일쯤이고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엘제에서 정확한 일정과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직접 사용해본 느낌은 많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예전 가르본능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완성도 높은 퀄리티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새로운 폼팩터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과 거치대와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수율모드를 일부 포기해야 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LG는 독특한 기능이 많아서 좀더 사용해보고 카메라와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